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응. 어,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더더 <웃음> 더 있고 싶어서 솔직히. 막 비가 와서 비행기가 안 떴으면 좋겠구만. <웃음> 가서 뭐 드셨어요? 어, 해산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간 사람들 중에 제가 입이 조금 애들 입맛이에요. 그래서 제 걱정을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맞더라고요. <웃음> 다행이네요. 음, 그래서 잘 먹고 왔어요. 먹고 마사지 받고, 먹고, 이, 하루 이 마사지? 음. 음. <웃음> 네,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7월 8일이면, 별자리로는 개자리네. 응? 개자리인 사람들이 성격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나 뭐 앞으로 어떨지? 네. 92년 7월 8일 새? 음. 이거는 현재일 거고. 다가오는 에너지가 어떨지. 요즘에 조금 힘든가 이 친구가 음. 에너지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어 맞아요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이 음? 친구가 음. 일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카드에서 이제 현재를 봤을 때그 기운이 있어요 되게 밝고 막 이런데 지금 에너지가 이게 축 처져 있고 가라앉고 이렇게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사주 팔자 에서도 에너지가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30대 초반에 지금 서른 하나잖아 그래서딱 맞닥뜨린 거 이제 생일달 지나고 조금 더 바뀔 거예요음 응. 그러니까 그거를 잘 뛰어 넘으면 좀 밝게 다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에너지 음. 봅시다 이 사람의 요즘에 들말로 마상? 음. 음. 음. 음. 음. 그 느낌이에요. 맞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웃음> 음. 어떡하지? 이 상황이면? 음. 어, 어떤 거에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어. 음. 음. 그러니까 음. 이 주변, 뭐 대체적으로 이런 카드가 나오면 가족, 주변 뭐 이런 느낌인데 주, 이제 가족보다는 주변의 느낌? 음. 그래서 어, 상처가 많은데 지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잘 극복할런지가 궁금하겠네요. 네. 그게 주 아니야? 그죠, 그렇죠? 오늘 응. 어, 가족이나 주변, 이있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 조금 시간이 갈것 같은데, 음 바로 해결되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조금 큰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돌 때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에너지. 아직까지는 좀 밝은 기운이 조금 더 있다 오겠어. 음.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가끔 하는 말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뭐이 친구가. 음. 원래 그런 친구 아닌데 응, 원래는 밝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응. 뭔가 그 매체에 나와서 뭔가 좀 화를 내고 뭔가 응.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한 거예요 응. 저 친구 왜 저러지? 응. 라는 건데 응.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좀더 이런... 갑자기 왜 그랬을까? 네. 음. 갑자기 왜 그랬는지? 음, 아까랑 똑같은 카드 또 나왔죠. 내가 아까 음. 마상 입었다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니 밝은 에너지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목받는 거 주목도 받았을 것 같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주목받고 뭐 하고. 근데 자기가 지금 하고 오래 들어서부터 조금 원하는 대로 안 풀린 듯한 느낌이에요. 음. 음. 주목 받아야 되는데 좀 뜻대로 잘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때가 지나가면 또 원래 성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음. 아,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는 듯한 그래서 조금 오래 갈것 같아. 음. 응. 그러니까 원래 페이스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되게 밝고 응. 재밌는 친구인데. 그러면 응? 응. 시간만이 해결인 건가요? 뭐 다시 죽었다 태어날 수 없잖아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 응 시간이 해결해 줘야지 근데 그 그동안은 본인이 자숙해야 된다는 느낌 응.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그 그러니까 그예전 우리가 그렇잖아 100번 잘해도 한번 실수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듯이 원래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서 요 때가 지나가면 또 원래 페이스를 찾을 것 같아요 찾아야 예전에 그때가 다시 오지. 응. 그럼 이 소속사가 바뀐다든지 그런 음. 이동 수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음. 음. 왜냐하면 이렇게 기운이 돌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바뀔 수도 있겠다던데. 음. 한번 뽑아볼까요? 네. 카드에서도 정말 바뀌는지. 소속사가 자, 바뀔지. 네. 음, 봅시다. 소속사가 바뀔까요? 음, 음 소속사가 바뀌면서 금정적인 손해도 들어오겠다. 돈이 나간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뀔 수 있겠어요. 저 오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르면, 빠르면 6개월. 뭐, 늦으면 뭐. 1년에서 2년이니까. 음, 그럴 수 있겠는데요. 2년 정도 안에 음, 라고 시간을 음, 하는요 어. 제일 길게 잡아도 그러니까 사주로만 사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서 이, 우리 제가 이 시간이 짧잖아요 다 뽑아서 뭘못 뭐 하니까 근데 타로 카드로 봤을 때는 6개월에서 2년 정도 봐요. 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친구가 음. 본인 일에 뭔가 슬럼프가 음. 왔어요. 그럴 수 있을 슬럼프가 때죠. 슬럼프가 왔는데 음, 음. 그게 뭔가.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음. 생긴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예전보다좀 게을러졌다고 해야 되나? 음. 뭔가 본인 탓일까요? 이게 뭐 슬럼프가 이게 본인 탓 본인 탓? 음. 뭐 주변만 탓할 건 아니에요 음. 음. 본인이 약간 때가 된 거야 때가 있거든요 음. 우리도 왜 일하다 보면 슬럼프 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나가도 음. 나도 있는데 슬럼프가 근데 이제 극복하는 방식들이 다른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주변만 탓할 것도 없고 본인이 문제, 본인이 이제 조금 요 생활이 조금 지겹고 변화 주고 싶고 막 이런 때가 와서 음. 어. 몇, 그렇지. 그렇지? 주변만 오라고 할건 없지. 어. 본인한테도 문제는 있는 거니까. 참 음. 응. 응. 재밌죠? 응. 그럼 이분. 연애나 결혼은 좀 어때요? 연애나 결혼? 연애나 결혼, 92년생에 임미 7월, 6월 리스 음. 만났다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네 아. 많아요 음. 그 음. 이분은 음. 소문이 되게 많아요. 네. 아, 그래요? 응. 뭐,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인정은 하진 않았다? 응. 있었을 거예요. 아, 파, 파보면, 요즘에 파면 다 나오잖아, 사실. 응. 왜냐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응. 왜냐면, 인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응. 근데 이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지. 음. 응.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응. 이번 자기 관리가 진짜 응, 철저하다고 응, 응. 소문이 응. 많이 났어요, 응. 지금. 모든 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이 사람의 자기관리는 엄청나다고 했는데, 음. 갑자기 일해버리니까, 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음. 음. 그니까 그, 우리가 그 해, 해운연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듯이 그런 것 같아. 요, 지나가면 또 괜찮을 건데, 원래 페이스를 찾을 건데, 지금은 조금, 아까 초반에 나온 카드처럼 깔아 앉아 있어요. 어,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어 응. 좀 조심해야 할거 있을까요 응. 조심해야 될거이 사람이 네. 지금은 약간 자숙해야 되는 느낌이 들었고 봅시다 응. 똑같은 카드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볼까 조심해야 될거 응. 아직도 조금 화살 꽂히는 화살, 그러니까 어떤 면또 음. 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은 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마상 당할 일이 조금 더 있겠다. 근데 이때 음, 잘 극복하고 나면 원래 이게 이제 7 8장 중에 제일 좋은 카드. 음. 예전에 그 자기 원래 그 느낌대로 다시 그 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라라고 하고 싶은데요. 음. 아직 또 있어. 어떡해. 응. 또, 또 상처 좀 바꿨어요. 응. 근데, 왜, 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이 사람한테 딱 적, 맞는 말이에요. 지나가요. 좀만 참아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응. 어, 이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응. 응? 축구선수 손흥님 아. 아 그럼 이, 여자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웃음> 손홍 가네. 응. 음. 그이 사람이 지금 음. 아무튼 선생님 그 카드대로 음. 진짜 자기관리가 정말 말도 안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음. 아빠의 테두리 안에서 음. 지금 자기가 너무 철저히 했는데 음. 작년까지 그냥 살짝 말씀드리지 작년 엄청 잘했어요 음. 그, 그 엄청 높은 그 리그에서 아무튼 득점왕도 하고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시즌이 또 들어간 거예요 음. 들어갔는데 지금 골이 없어요 음. 뭐 사람들은 부진한다, 폼이 응. 떨어졌냐, 응. 왜 그러냐, 너 살이 찐거 같다, 자기 관리 안 하냐, 뭔가 수많은 루머들이 있어요. 음. 그거 중에 뭔가 음. 사실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응. 뭔가 좀 부진하다 해가지고, 응. 아 슬럼프 맞아요. 왜냐면 기운이 돌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응. 올해부터는 아니야. 원래 좀딱 다운, 그러니까 에너지는 다운되는 에너지는 조금 됐는데 그래도 잘 극복한 거예요 사실 음. 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나왔잖아요 치즈 파자 중에 제일 좋은 카드 나왔다고 자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예전처럼올거예요이 음. 분이 원래 화를 났네요 음. 근데 이번에 음. 엊그제 새벽인가 저기에 음. 음. 교체돼서 나갔는데 엄청 화를 냈어요 음. 처음이에요 손흥미저 음. 축구 엄청 그치? 좋아하는데 음. 나도 저 진짜 제가 진짜 거의 축구 다보는데 음. 손흥민이 화를 내거 처음 봤어요 음. 그게 뭔가 본인이 잘 여태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뭔가. 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두 장씩 뽑아서 한번 볼게요 네. 본인이 잘안 돼서 음. 그랬냐고 네, 뭔가. 예 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잘안 나와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 거예요, 저희, 어. 저희가 봤을 때는. 본인이 노력했는데도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아니면 진짜 뭔가 화난 이유가 뭔가 따로, 따로, 있는 있는 따로 있는지. 음. 둘다 반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된 것도 있어요. 이 사람 성격 알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제 그 다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음.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겹쳤어 하필이면. 음. 그러니까 어, 어, 아직은 조금 더 상처 좀 입었어요. 이쪽 저쪽에서 말이 많아 보여. 언제 좀 암울까요? 그러면 그 상처가 이게 이제 시즌 초반이고 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12월 월드컵까지 있으니까 음. 지금 못하면 월드컵까지 못, 좀 부진하는 거여서 음. 뭔가 사람들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런 뭔가 지금의 상황이 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언제까지 갈지? 네. 아까는 제가 아까 얘기는 한것 같긴 한데 네, 네 맞아요 음? 하시긴 하셨는데 음. 네, 네. 음. 딱 봐도 우울해 보이죠? 그럼요. 음, 카드가 음. 진짜 우울하네그 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기운에 따라서 카드가 나오는 거라서 저, 뭐, 내가 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이게 실행과 없으니까 <웃음> 소작업을 <웃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조금... 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랜선보살 자체가 이게 무속을 믿는 채널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기운이 돌때 조금 바뀌는 시기라서 그래요. 나랑 게 우리도 왜 어디 가서 나랑 맞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슬럼프에서 지금 빨리 못 빠져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올해까지 갈지가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월드컵 때문에 어... 사실. 음...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어요. 이거 뭐... 종교가 뭔지 모르겠네. 뭘좀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웃음> <놀미> 어, 어, 어, 뭐, 뭐,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든가 뭐, 아... 종교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이 어, 그래요. 응, 그래 보이네요. 그러고 나면 좀 나을 런쥔 음, 음, 그러고 나면 조금 조금씩 한 번에는 예전처럼 그게 좀안돼 보이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컵까지는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될듯 음. 뒤에서 뭐를딴거 하지 않는 이상 음. 음. 음. 언제까지 이 본인의 음. 그 탑클래스 위치를 좀 유, 유지를 할까요? 이 언제 사... 좀내려올까요 이제 운동 선수 하면은 사실 30대 음. 중반 하면 이제 운동 선수는 보통 이제 은퇴를 하거나 음. 이제 뭐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음. 좀 그냥 1, 2년 정도 하고 은퇴를 하거나 이걸 선택을 하는데 손흥민 음. 씨는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이 친구는 아직은 은퇴하기는 좀 아깝죠. 아까 보니까 네. 다시 예전처럼 올라갈 일이 았다곤 하니까. 음. 음. 뭐 3, 3, 4년은 조금 더할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일을 할것 같아요. 지도자예요? 어, 지도자. 음. 어, 어. 그거 해도 부터사실돈걱정안 예, 어, 해도 되잖아. <웃음> 그쵸 그렇죠. <웃음> 지도자를 해도 잘할 것 같은. 아, 음. 잘 잘할 것 같아요. 음. 어,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 소동민 음. 씨를 강요를 심하게 했어요. 음. 그것만큼 본인도 지도할 때 그렇게 아, 그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웃음> 결이 결이 달라. 결이 다르 어, 스타일. 아, 결이 달라서 이 사람 이 사람 스타일대로. 음. 음. 그래 보이네요. 음. <웃음>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아, 당, 얼마나... 당연하지. <웃음> 네. 음. 아, 기, 다 기도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요. 응. 음. 아손 손흥민 사주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음. 그 아까 여자친구가 음.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최근에 났던 <웃음> 음. 블랙핑크 지수라는 분이에요. 어, 블랙핑크 지수. 어. 그 그게 진짜일까요? 한번 봐. 나 이제 데, 댓글 막 올라오는 거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네. 되죠. 알아서 좀잘 <웃음> 봅시다. 그 지수라는 분하고 그 분하고 진짜인지 음. 만났다 헤어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까 연애 했을 때도 이 작별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연애 했을 것 같다고 제가 한 것처럼 그냥 헛소문 같지는 않아요 뭐 음, 어. 뭐가 있어서 나온? 어, 당연하지 음. 그리고 끝난 것 같은 음. 오늘 마지막으로 음. 간단하게 한마디만 음. 했어요 간단하게 빨리 예전처럼 다시 되돌아 왔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격대로 그리고 에너지도. 에너지에 따라서 진짜 달라요. 우울한 지금 이제 침체기잖아요. 슬로브그 그대로 있으면 계속 더 떨어져요. 음. 응. 이건 돈 돈하고 상관없는 에너지거든.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고.